아기 웬일이죠? 그 오랜만에 왔어요. 진짜요? 네. 저번에는 뭐 줄넘기도 하고 그쵸. 뭐 게임도 하고 맞아요 우리 승식 형 깜짝 카메라도, 깜짝 카메라도 하고. 맞아요. 하고. 맞아요. 네. 진짜 못하고. 승식 형이 깜짝 못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. 네. 면 네. 네.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? 인내심 함소 테스트고요. 인내심이요. 인내심. 인내심 하면 또 제가 또 어마어마하죠. 네. 예. 예. 예. 예. 네. 아, 눈물을 안 참아야 눈물을 돼요? 눈물을 바로 흘려야 되는구나 아나 이거 눈물 잘못 흘리는데 나도 아, 진짜 눈물 안 나오는데 제가 무미건조해가지고오아시스인데몸이건조한데 사무실의... 오아시스라고요? 아니, 뭐 아무튼 그럼 저희가 눈물을 참으면 됩니까? 아, 흘려야 된다고 아, 흘려야 참는 게 아니라 아... 나 진짜 눈물 진짜 안날 텐데 아니 나 슬픈 거 보면 웃는단 말이야. 그럼 네 영화관에서 웃어 막? 막 사람들 막, 아. 막 하네. <웃음> 이렇게 웃냐 너? 죽었어. 죽었다. 아, 야 죽었어 이러면서. 눈물 안나 벌써. 나 벌써 웃겨. 오케이. 아 오래 안 나와. 아 어떻게 눈물 흘려야 되는데? 흘려야 돼? 흘려야 돼아 눈물이 안 나오지? 아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안 되겠어 안다흐 <웃음> 억지로 짜내네 애야. 아, 제발. 눈 뜨게 줄까 진짜 우리 빼말르긴 했나 보다, 감정이. 아. 더 있어야 된대. 항상 시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. 또이건 우설아가 하거 아니야? 근데 누구? 승아 <웃음> <웃음> 눈물 난다. 도토리 도토리. <웃음> 울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도. 울어야 돼. 슬프다. 우리가 이런 걸 찍었다니 슬프다 정말. 세준형. 총각 <놀람> 김치 <웃음> 본인이세요. <웃음> 총각 김치 <웃음> 울자 울자 울자 울자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어떻게 시킨 거 그대로 잘한다. <웃음> 아 열아홉 살이 한 세다. 그립다그립다 순수하다 정말. 순수하다 저대로 돌아간다면 얘기해주고 싶다아 집중 안 돼. 레전드.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. <웃음> 공상과학 SF 영화 아니야 이거? 누가 밀었어요? <웃음> 갑자기 항마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. 아씨안 울어 져 괜찮가? 아. 아. 아, 됐다. 아이고 진짜.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우냐? 아, 운 사람이 있어? 수빈이 울었어. 아, 와. 진짜로? 야, 눈물 떨어뜨렸어? 우와, 짱이다. 천생 연기잖아. 아니, 너는 뭐몇번 앞에 왔다 갔다 하니 아, 나는 좀 젖었다고 생각했거든. 약간 역시 최근에 또 여기 불타는 편이죠. 불타는 편이 아니어썸 타는 편이 좀이에요. 확실히 플레이어가 다르네. 바로 떨어뜨리려고. 오! 많 <놀람> 예? 어, 나 저거 되게 좋았는데. 아, 저거 너무 좋지. 진짜 좋아요. 네. 저 이거 되게 좋아요. 저희 주시면 안돼 끝나고? 와. <웃음> 아! 와, 뒤에서 보니까 과관이네. 아! 아우 예스. Yeah. 아, 건강. 건강, 건강, 건강, 건강. 아, 아, 어, 이거 굵기 빠지는 느낌이야. 오, 아, 아, 아 발바닥. 아, 나 여기 가서. 응. 야, 어. 태준이 형 진짜 아파하네 진짜 나요 몸이 안 좋은가 보다. 아. <웃음> 야, 나 웨이트만 해가지고 몸이 아우 야 씨. 몸이 아. 아. 아, 아. 발바닥. <웃음> <웃음> 아아진짜 <목소리> 야! 야! 야! 야! 진이뽑아 <목소리> 아, 근데 슬퍼 프 신어서는 발 스텝이 안돼 어떻게 <목소리> 해야 요 여기까지? 아! 아! 네 좋습니다 와, 아파요 진짜로? 와 발바닥이 너무 아파 <목소리> 이거 진짜 가져가도 요야 어. 니네 안 신은 거나 하나만 줘라 작업실 하나 딱 놓게 네, 네, 저부터 할까요? 아한 명씩 다 뽑는 아, 거야? 어. 네, 바꿀, 저는 간지름 참기. 아 간지름 참기. 제일 간지름 많는데 다음 번 바꾸면 바꾸기 바꿀. 안 바꿔요? 해요. 뭔데? 양파썰기요. 아, 너만 나온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야, 아니. 아, 바꿔도 또 있더겠네. 파품 참기. 차세다품 참기. 어, 나 양파썰기. 오. 어? <웃음> 나 간지럼 찾기 이지한데 이지하네 이지해 근데 이거 약간 전파되는데 저았잖아 지금 왜 눈물이 나오죠? 야 네가 왜 울어 어 귀여워 아유. 아이고 와, 아이고 귀여워. 귀여워라 어. 내가 하품이 나오잖아 근 원래 하품하는 거 보면 하품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 어, 맞아요 전염된다고어 <웃음> 가짜 아픔은 전염이 안 돼요 아... 대, 대, 대가하고 있네 어 아, 졸리다 내가 졸리네 아저 눈물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병찬이 뭐야? 어 잘생겼다 아 졸려 저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 눈물 흘려고 아, 얼마나 아픔을 찢어지게 해야 눈물이 나는 거야 신기하다 나 아픔은 눈물 안 나던데 우리가 걸렸으면 끝났겠는데? 빨리 가볼까요? <웃음> 자, 뭐 도구 같은 걸 절가요?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? 쟤네 아예 안 타는데? 수빈이는 좀 타지 않나? 거의 둘다안 타. 네. 밧줄은 왜 있어요? 아, 이렇게 쫄라라서 무드무 흘리게 하고. 라아 묶어도 돼요? 아니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. 이러고. 제가 제가 애들 묶을게요. 네. <웃음> 어, 이것 <이거> 좀 간지러운데? <웃음> 수빈아, 너 아예 간지러워 안 타? 아, 거, 어, 거의 안 타요. 아니, 아니 아니 가만히 있을 때인데 뭐하러 이렇게... 묶고 있어요? 오히려 병찬이 묶으면 안 돼. 오히려 묶어주면 포근한 느낌이라고. 어, 오. 반갑습니다. 아 이거 뽑기가 잘못했어. 그러니까 지금. 뽑기가 잘못했어. 수빈이는 리듬만 타서 아, 간지러워. 간장, <웃음> 난 리듬만 타죠. 전 리듬만 아, 탑니다. 아 뭐야? 저... 어떻게 간지러움을 안 타? 아 재미없어요. 아, 그러니까 뭐? 잠깐만 눈물이나면안 되는 거잖아 아, 그럼... 아, 아프기 해서 도아 눈물... 재미없어요 얘네 경찬 여기 포인트를 만지면 간지러워하잖아 어디? 아 어? 카메라 카메라, 잠깐만. 잠깐만. 카메라 잠깐 가려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둘, 둘, 둘. 아 <웃음> 간지러워한다 간지러다아아 아, 잠깐만 이거는 아안돼안돼 간지러운 게 아니라 어디서 없어서 웃음이 나온 거야 <웃음> 제가 죄송한데 진짜 간지러움 하나도 안어요 아, 아, 죄송해요 진짜, 아, 저도 진짜 간지러움 진짜 안타 안 합이 유일하게 두명안 안 타요 나머지 진짜 많이 타거든요 번외편으로 간지러움 잘탄 사람 한번 세종이가 앉아봐 나? 아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. 어디 포인트로 하려고요. <목소리> 자, 시작!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나는 감지럼 잘 타. <웃음> 찬이 형 앉아봐, 찬이 형. <웃음> 가 <배가> 뭐야? <웃음> 이게 좋은 예예요, 이게 좋은 예. 늘 돌아가고 막 <웃음> 야, 못사겠어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야 얘네는 너무 뭐... 얘네 너무 사기예요. 이거는 네, 솔직히. 맞아. 어 맛있는 냄새난다. 이거. i 장 n 찍어 n o 맛있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입니다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되잖아 천천히 하면 아, 냄새 냄새 좋다 어, 맛있는 냄새인데? 이거 근데 진짜 눈물이 나나? 양파가 죽었네? 아, 이게 눈물이 나요, 진짜? 눈물이 안나 아, 좀 다지면 은 날려나? 다져보자 다져봐요, 다져봐, 다져봐, 다져봐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갖고 바로바로 충전이 되나봐요 바로바로 건조해지는 거지 <웃음> 어 아니 오히려 눈 상태가 좀 좋아지는 거지 아. 어 근데 좀 맵다 그러니까 맵긴 좀, 매운데 좀 온다.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나 눈물 나오기 전에 침이 먼저 나올 것 같아 아 양파를 근데 울려고 썰어본 적은 처음이다 아참기구나아 <웃음> 아, 그래요? 아 이거 짜장면 먹으 아, 맛있겠다 진짜 오. 죄송한데 진짜 오어 근데 살려보고 싶거든요? 오 아니 손으로 좀 만졌다가 뒤보면서 눈에다 묻혀요 하하하하 <웃음> 오! 아 오! 아 오! 아안 아아 떨어졌어 안 너왜 얼굴이 빨개졌냐? 아아 그러니까 얼굴이 빨간데? 귀랑? 어아 잠깐만,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눈에 튀었나봐 아, 피부색만 어! 아 어! 아아 저희가 진짜 죄송한데 눈물이 진짜 없어요 어깨는 저희의 힘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예. 네. 진짜 웬만한 걸로 안 울어요 진짜? 네. 저희 성공한 건가요? 성공이잖아요 아, 야 아, 아. 비토는 이렇게 와. 눈물을 쉽게 흘리지 않는답니다 그래 왜 그러지 못하나 이상하지 않잖아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 아. 아. 자, 혈액순아 아유, 건강이 좋다 니까 건강 얼굴 붓기 빠지겠다 형안 아파?